Well, I wear my clothes like this because I can't. And I wear my hair like this because I can't. And I walk around like this because I can't. And I do my thing like this because i s who I am. And if you 이게 성게 이게 연어알 연어알 성게 응. 와, 흘러 내린다 이게 딱 넣으면 알톡 터질 것 같아 어. 사장님 이거 사이에 있는 거는 뭐예요? 그 도미 광어 막 어.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살짝 소스에 재놨어요. 그래서 한번더달까 뭔가 할까요? 섞여 있는 것 같은데. 그 갓김치 있었지 갓김치. 아, 갓김치. 음. 음. 맛시겠지 오! 혼돈만이 좋나보다오독오독하겠다 고독, <목소리도> 그러니까. 요아 지금 성게 연어알밥. 이거. 두개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맛있게잘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미쳤다 비주얼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6 스타트! 오 감동이야. 음! 어떡해. 장난 아니야? 어때? 응이게 어, 어떻게? 장난 아니야? 아!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대단하다. 진짜 하다 대단하다. 대단하 와, oh, 너무 yeah, so... 아 하나, 하나 봐, 네, 하나 봐. 아, 봤어, 아 왔어, 왔어. 아 종이를... 숭미랑.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숭미랑도 씹어. 와, 저 찐이다. 연어알이 똑똑 터져. 똑똑똑. 아... 똑똑 똑 터지지. 그래. 연어알 터지는데 숭미알은 높고. 성계알이 음… 간을 맞춰주는 거 같아. 음. 약간 짭조름하게. 그리고 이거 밥도 간이 배어있어. 음. 그 양념을 따로 하셔가지고. 밥은 또 밥대로 톡톡 씹히고. 음, 진짜 그냥 바다구 짜치 아니야? 완전? 와, 미쳤다. 이거 너무 맛있다. 막그표 혀가 막 같이 어우러지는데 막 성게알이랑... 도네이도나 <웃음> 진짜 내 기분이 그래 아, 소영이도 마요? 난리 났잖 진짜 맛있나 봐요, 네, <웃음> 너무 진짜 맛있는 거야 제촬영 못하는 거야 김에 딱 싸가지고 어머 자, 지금 소영이 지금 김에 지금 싸는데 오, 오 <웃음> 밥, 대로 이렇게 성게알이 간을 맞춰주는 응. 거 응. 약간 짠 쪽으로만 요 김에 딱 싸가지고 음. 와, 미쳤다. 아, 수다가 오늘 일을 갈았네요. 아, 또 아쉽네요, 지금. 말도 안하고데 음. 신뢰가 빨라요. 딱 음, 네. 음, 이거 몇개 먹을 거야? 이거? 응. 나 이거? 나 이거 나 혼자 10개 먹을 수 있을까? 그것도 먹을까? 더 미리 시키자 10개. 10개. 더 10개도 더 시켜 응. 선생님, 네. 저 이거 10개만 아유. 더 추가해주세요 저 이거 10개만 아유. 더 추가해주세요 어! 어! 어! 어! 게임 끝났어 첫 번째 디게임 끝났 지금 성게 연어알밥 10개를 추가했습니다 저 이거 10개만 아유. 더 추가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, 일단은, 재고가 없을 수도 있는데, 일단 최대한 다 드려. <웃음> 네, 읽는 대로 <100대로> 그럼 <웃음> 해주세요. 어, 열개 접면은 뭐 20개들이 있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네.